네, yeah. can I can I go first? Yes. 네, 먼저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요. 사실 저희가 한국의 어떤 어 돌봄 관련 어떤 그 사회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돌봄 선언에서 시장 논리가 아, 돌봄의 논리와 근본적으로는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바로 돌봄의 전문화와 관료화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료주의 그리고 전문화의 이 논리 역시 돌봄의 논리와 근본적으로는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로웠고 어,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제 정부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 부문에서 이 돌봄에 대한 비용 지출이 어느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 민간에서 돌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 듣고 나니 상당히 이제 흥미를 얻고 굉장히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바랬던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뭔가 상황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수 노동자가 정말 누구냐라는 인식이 좀 개선되길 바랐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최후까지 해고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돌봄 노동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양원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이제 필수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마존 노동자들에 비해서 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금이 인상되지는 못했죠. 아, 그리고 이제 한국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돌봄 제공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최대한 오래 거주하도록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2007, 2008년 이후 영국에서 정부 예산이 크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한국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영국에서는 사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면서 예산은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돈이 필요한 곳에, 지역에다가 돈을 분배를 하지 않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n 드 a n k you for the 우 u e s 의 i o n t h a n 시장 o u for the question. Thank 이 서방의 그 같은 맥, 서방과 같은 맥락의 시장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복지 서비스라고 한다면 한국의 현대 1950년대부터의 한국 복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당시에 영국은 복지 국가를 만들었는데 한국은 이제 반대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60년대 7 0 년대 이제 개발기였고요. 그 당시에는 한국은 개발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뭐 국가도 시장도 모든 사람도 경제 개발에만 주력을 했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돌봄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예? 삶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까지도 끌어다가 개발에 다 쏟아부었죠. 그러한 맥락에서 복지 서비스는 그냥 이제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은 공동체 일이다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자선 사업이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아주 적은 자원만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제공자들은 어 민간이긴 합니다. 민간 기업이 어, 처음에는 아마 비영리 민간 이 단체들이 시작을 했겠지만 2000년대부터는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라던가 다른 사회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영리 기업들도 기관들도 단체들도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그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런 단체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맥락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방의 경우에는 어, 자본주의라든가 상용화, 사업화 이런 데좀더 주중을 한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제공자들이 어, 대부분 주변화되었고 또 그렇게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린 교수님의 질문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국의 돌봄 시스템을 보면 한국의 이런 돌봄 제도는 매우 중앙화 되어 있습니다. 중앙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사람들이 공공 지출을 여기에 더 늘려달라 돌봄에 더 늘려달라 하면은 중앙 정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죠. 뭐 연금제도 있고요, 뭐 주거 문제도 있고 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죠. 돌봄도 돌봄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조금 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조금만 지출을 하고. 오, 그 정도로 충분하겠죠? 라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진짜 돌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직접 당면한 주체들은 지자체인데요. 그런데 중앙정부에는 그러한 책임을 갖지 않고 지자체에게 어떠한 이제 명령만 내리는 거죠 중앙정부에서는 사람들한테 어 제가 아무것도 못해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지자체 사람들이 오면 지자체에서는 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는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서 이제 비용 예산을 요청을 하면 살짝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는 이런 문제들을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만큼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피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싸우는 그런 대결 구도를 갖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제 사람들과 시민들과 주, 지자체가 함께 사람들에게 아 중앙 정부를 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분께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한 질문으로 가능면 해주시고요. 어그 다음에 바로 관객분들 어, 질문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Um, what I want to ask to you guys, and as I told you, y o u r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 예, 돌봄 선언이 매우 흥미롭고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치어 그러니까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은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야 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어떠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영국의 맥락에서 뭐 영국에도 돌봄 문제가 2007년도부터 발생했고 또 그때부터 예산이 많이 이제 보수당에서 많이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돌봄 시스템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돌봄의 가치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지금 긴급한 어젠다 의제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맥락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음...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 지금 김보인 교수님 말씀이랑 좀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실제로 여러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돌봄의 아웃소싱, 줄이고 지역협동조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더잘 어,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하는, 즉이 요양원이라는 것이 그냥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방문을 하고 어,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돌봄을 민주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도적 노력을 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사실 앞서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젠더의 문제입니다. 그 한국에서 그 페미니즘이 얼마나 이제 강력한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돌봄 을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페미니즘의 핵심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뭐 150년이 넘었죠. 여성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를 보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죠. 여성이 하는 일, 그리고 여성이 하기 때문에 더 평가절하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이 성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 어, 남성들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남성들도 어, 돌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들도 육아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외로, 외로운 어, 노동자가 되지 않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어, 돌봄을 할 때에는 어, 우리가 서로 어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돌봄의 탈 성별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 어,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더 짧은 노동시간을 어, 노동을 하면서 자기 가족과 이웃들을 더 많이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이 가사인 상황을 그냥 두고 거기에 돈만 지급하는 것이 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 짧은 노동과 더 많은 돌봄을 어,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제공을 할때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어, 커뮤니티가 어, 작동할 수 있다고 라 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어, 동등한 자원을 가지고 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야지만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엔 트론토가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돌봄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놔야만 한다라고 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젠더도 돌봄 관련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다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음, 질문들 많이 올려주신 것 중에서 어, 오늘은좀 어, 제도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어, 또 돌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제도적인 것보다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돌봄의 문제를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 말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 낯선이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인드, 어, 그런 그 시민 간의 연대나 뭐그 낯선 이들 간의 돌봄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은 그러한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니까 우리가 어, 보편적 돌봄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를 좀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녕하세요. e r 합니다 e e it. It's very b r 좀 e f l y I'm conscious of the time, but.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이 m g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번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 일상 속에 그 돌봄에서 우리가 아, 한 단계씩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히 돌봄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어, 돌봄 우리가 충분히 급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돌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봄의 대상 같은 경우에 우선 가족, 그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을 하는 어떤 현재로서의 어떤 규범적인 가치를 넘어선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우리는 충분히 급진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분인데요. 돌봄 my submission. Uh,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어, 임금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 가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주장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돌봄의 가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대답할지를 말씀해 네, 주셔야 좀. 네. 예, 아직 통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 Yeah. 네. I could say something. Um, now it's interesting.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갈림길을 맞이했죠. 그러면서 어, 돌봄을 더 개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아파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그랬을 텐데요. 상호지원단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아, 아나키스트 크로포트킨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또 상호부조를 통해서 이제 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호부조, 상호지원이라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나타났고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안녕을 물었습니다. 특히 노인들. 그래 대해서 그렇게 했죠. 푸드뱅크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또 배달을 해주기도 했고요. 소위 어떤 정상적 일자리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그 중에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났지요. 이러한 상호부조라는 것은 결국 이제 도, 돌봄의 일종일 텐데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노동 시간이 짧아져야 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환경을 해하지 않는 아, 그러한 노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네. 그 멸종 저항이라고 하는 또 단체에서 계속해서 시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환경을 해치는 이런 행동을 좀 그만하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를 더 이상 이제 수탈을 하지 말고 서로 잘 돌봐야 한다.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이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화된 개인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 폭력이 사실은 장애인 시설 또 고아원들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방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안녕한지, 이 돌봄시설이라는 곳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의 민주화라고 생각하고요. 아 어, 그런 아이 어, 지금 사회 불평등 때문에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께 드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두분 정도 질문이 는데한 분은 어, 배제와 분리로서의 돌봄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또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신 분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지 서비스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복지체계나 사회의 틀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두 가지 질문 하시면서 좀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면 음... 탈시설 정책은 뭐~ 이제 그 지역 사회 단위로 이제 시도 뭐 서울이나 뭐~ 대구나 아~ 이제 뭐~ 지자체장이 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시설비리나 인권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경우 뭐 이런 계기로 지자체별로 탈시설 정책이 추진 중인데 지금은 상당히 좀 딜레마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대응 체계를 세워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면피성 정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게 상당히 전형적인 정책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하면 시설에 계신 장애인 거주인을 지역사회에서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게 궁극적인 그 정책의 어떤 취지이자 목적일 텐데 시설을 이제 일부러 문을 닫게 하거나 사람을 내보내는 것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 나가셨을 때 어떤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으시고 새롭게 이제 삶에 적응하고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사회 시설이 굉장히 두려움 문제로 또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사회 지원 체계가 그에 맞추어서 변화되고 있진.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탈 시설을 위한 서비스가 그냥 별도로 생기는 방식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그 뒤인 질문하고 이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회서비스의 문제나 복지의 문제를 얘기하면 신청주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요구하지 않은 급여를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그 요구의 형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흔히 리퍼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면서 그 욕구를 실사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게 공적 책임으로 넘어가죠. 근데 우리는 신청이라는 행위 자체를 서류를 일일이 다 작성해서 자기가 그 조건을 다 맞춰서 자기의 자격을 다 입증해가지고 해야 그게 신청입니다. 그러기 저는 신청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다가 돌아가시고 비극적인 어, 그런 사건을 맞이하신 분들을 보면은 문의는 다 해요. 그러니까 리퍼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신청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주의라는 문제보다는 당사자 입증주의 당사자 책임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 맞다고 라 보거든요. 거기다가 더 최악인 거는 급여가 다 중앙정부가 각 부처와 부서별로다 따로 만들어놔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가야 되는 게더 최악의 경우를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은 뭐를 또 의미하냐면 중앙정부의 그 분절된 체계를 다 바꾸는 것도 만만한 문제다아고중앙정부 그걸 문제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라고 인식하는 정도지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에요. 지역에서는, 어, 정말로 의식 있는 분들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이 제도를 이 지역에서 좀 자유롭게 이, 이 포괄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빠른 해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이 그런 책임과 과업을 부여받을 때는 내 눈앞에 지금 그,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하면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돌봄도 필요하고 식사도 필요하고 뭐, 뭔가 이렇게 이동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그걸 알아도 뭐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그런 것들이 계속 책임 후, 회피 구조를 저는 강화시킨다고, 어,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어, 그런 지역 중심의 어떤 체계의 변화,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가 생각을 합니다.